千万别再搞！这样下去，我们会徒费力气。我非常害怕，别再了。出来后，我才明白了他们的讲话。这里更艰苦啊！ 뭐야, 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가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자. 너세 <놀람> 가지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웃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야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웃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말아야 돼? 열심히 해야겠지? 나가지마 할아버지 어투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단어들은 성조가 무너진 것도 있었어 먼저 설명하고 나서 내가 낭독할 때 여러분들 잘 따라해보기 첫 번째 문장에서 뭐냐면 두 번째 구문 그걸 좀 알아야겠는데 이러다간 이러다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쯔양샤취라고 하면 돼 우리 다 죽어 이 표현을 보자고 우리 다 죽어 했을 때는 구먼만 주무 스아 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 근데 더구호체적이며더 이제 잘 쓰는 표현은 뭐냐면 사다성어 네 개를 쓰면 돼 동구의 위진 동굴 위진 하게 되면 이것은 다 같이 죽는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워먼 화 동굴 위진. 우리 다 같이 죽을 거다라는 뜻이지. 자, 그리고 그만해 그것도 맨 마지막에 배자로로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날 따라 해보자. 정확한 발음은 내가 낭독해볼게. 1 0 0 0 0 0양0 0 我们会同我非常害怕别在了두 번째 구문을 보자고 여기가 더 지옥이야. 이거 한번 볼까? 보통 이걸 만들 때这이更地狱了라고 표현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한가지아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쓸 때도 여기가 더 지옥이야. 라는 쓴표현을때 "지옥"이라는 게 뭐야? 더 고통스럽다는 뜻이지 고통스러워 이 지옥이란 것을 그냥 고통스럽다 라는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부사 더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중국에서는 지옥이란 것이 절대 고통스럽다쓸 수가 없어 뭐냐? 명사밖에 못써 그래서 절대로 쩌리끙띠위러 하면 안 되는 표현이야 no.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적합한 형용사를 써야겠지 지엔쿠 고대프다 라고 하면 돼. 따라 해보자. 엔쿠 자, 그러면 한번 내가 낭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 하도록. 出来后我才明白了他们的讲话这里更艰쿠啊 자, 마지막 구문에서는 여러분들 강요하다, 강요하다 누군가를 뭐뭐 하도록. 자, 했을 때, 强포그 다음에 사람 나오고, 뒤에 어떤 동목 구조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동작을 취하게 강요하다란 뜻이야.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자. 我绝对没强迫你们玩游戏. 죄도 이메이가 이게 뭐냐면 절대 아니다거든. 그러면 강요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결국 죄도 이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강요를 안 했다는 것이지. 알겠나? 다시 한번 해보자. 我绝对没强迫。你们玩游戏。 어때? 잘배웠나 앞으로도 내가 핫한 오징어 게임 명대사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할게. 만약에 여러분들도, 아, 나이 대사 궁금해요? 그랬으면 댓글로 달아줘. 내가 한번 그것도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소개할 테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 계속 올릴 거야. 자, 오늘 고생 많았어. 돌아가서 복습! 내가 무조건 이 얘기해줄 테니까.